안녕하세요. 연나 신당연이 계십니다. 이제 새해잖아요. 응. 뭐 계획해둔 거 있으세요? 내년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 내년에는 이사로 갈 거야. 음, 만약에 간다면 어느 쪽을? 말해줄 수 없어. 아. <웃음> 여기랑 가까워질 거야. 음, 음. 서울 근처고. 그렇지. 음. 저는. 음. 이번에는 붕합을 좀 가져왔어요 음. 한번 봐주세요 음. 둘다 연예인이야. 네. 부부라고? 음 사귀는 부부는 아니에요. 사귄다. <웃음> 연인이라고. 네. <웃음> 아빠가 아니고. 오빠가 아니고. 아, 약간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응. 사귄다고? 그래? 그래? 그러면. 남자는 연예인만 해요 음, 네. 여자도? 네. 음. 근데 네. 내가 둘다 봤었을 때는 뭔가 이름을 얘기하면은 딱 아는 사람들인가 봐 음. 뭔가 그 위에까지 올라갔던 사람들 같이 느껴지는 게더 많고 자리를 잡은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음. 얘기를 하는 거고 남자를 봤을 었 때는 조금 예민한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음. 여자는 끼가 다분해서 재주가 많은 사람, 음.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 것 같은 사람이야, 여자는. 여자는 음. 뭔가 똑똑하고 비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고, 어 남자의 약간 그런 걸 갖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고생은 조금 했다고는 하는데, <웃음> 계속 자수성가하는 느낌 있잖아. 내가 노력해서 뭔가 찍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찍고 올라가고 이런 여자라면 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네로 얘기하면 은 뭔가 잘 기도해주시는 사람이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사람이야. 운때라든지 실력도 갖췄고. <웃음> 잘생겼어? 굉장히 괜찮아? <웃음> 네. 잘생겼어. 아, 기준이 맞다. 다르니까, 맞아. 뭐, 다른가 그런데, 뭔가 그럴 것 같, 그러니까 다 갖춰진 것 같은 음. 남자야.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올라간 사람이면은, 여자는 뭔가 자기가 겪어보고 고생하고 뭔가를, 음. 뭔가 읽은 것처럼 보이는 여자였기도 해. 음. 둘 사이에 궁합을 본다고 하면은, 음. 여자는 뭔가 승질이 급할 것 같기도 하고, 남자도 급할 것 같기는 하는데, 내가 급한 부분에서만 급한 것 같이 보여. 근데 둘이 궁합을 보자고 하면은 여자가 끌고 가야돼. 음. 음,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가 끌고 가야되고 남자도 자기가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듣고선 가야되는게 있지. 음. 궁합으로 보자고 들면은 음, 솔직히 여자가 좀 센데. 아김이어 어, 센데. 음. 어 말을 하면은 남자가 잡아야돼. 음. 음 남자가 안달이 나야되고 잡아야돼. 뭐 그럼 음. 여자분이 좀 바람을 피던가 볼 수도 음. 있는 거예요? 바람을 피던가 뭐할 수는... 근데 이 사람은 음. 있잖아. 음. 잘 울어. 여자분이요? 어. 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많이 울것 같고 자기가 자기를 가두면서 사는데도 왜 나한테만 이래라던지 이런 말을 좀할것 같은 사람이야. 음. 어. 이거는 성격의 문제인데? 안 좋은 거네요 약간 자존감 이 좀... 바탕이 음, 지 음, 음. 음. 음. 진짜 연애를 한다고? <웃음> 그럼이두분 음. 일적인 면은 좀 어때요? 둘다안 바빠? 지금은 많이 안 바빠 음. 음, 나는 오히려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바쁠 수 있겠다라고 음. 더 많이 보여지는 최근에는 음, 여자가 더 바쁠 수 있어 그리고 또 음. 음. 남자보다도 여자가 음.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뭔가 밍숭맹숭해 여자가 어, 맞아요 어, 얘가 좀 약프로 더 이분이 네. 그렇군요. 엄청난 대장같은거죠? 음. 어, 그래서 뭔가 음. 밍숭밍숭하고 애매하게 뭔가 가늘고 길게 가는 거야 잊혀질만 음. 하면 나온다든지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 같아. 근데 속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여자가 참 뭐라 해야 지 살아보기 없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처가 많아서 떠미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될 듯? 될 듯? 안될 듯? 막 이런 게더 있지. 음. 그러면 지금은 음. 이 남자가 뭔가 안정적이고 갔으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겠네. 이런 느낌. 이 남자 느낌으로 가겠네. 음. 이 남자 잘 만났다 이런 얘기 듣겠네, 그럼. 음. 여자는 억울하겠지, 그럼. 공감으로봤을 음. 정... 때는 있잖아. 그냥 가족 같은 느낌 이더 많이 들어 음. 가족 관계야? 아니요, 그건 음. 아니. 가족 같아. 음. 동지야 <웃음> 아 정말 사랑한다? 모르겠는데요. 음, <웃음> 그러면 결혼까지는... 응. 이미 결혼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가족처럼 어, 보이시 음. 어, 어. 응. 불알친구 아니냐고 서로가. <웃음> 뭐야 이 사람들. 좋아하는 감정이 없을 게 드립. 좋아하는 감정보다 그 비즈니스 감기 같은 느낌이 더 드는 거 뭐냐고. 사랑이라고? 오늘 결혼을 한다면은 누가 더 바람기가 있을까요? 여자. 왜요? 그렇게 말해도 돼? 화르게 팔자인데요? 어... 음... 어떤 걸 보고 그렇게 느껴져? 사주를 딱 받았을 때 화르게의 그런 기가 느껴지는 거 있잖아. 연예인이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되는데. 짱짱짱. 음. 음. <웃음> 그러면은 아, 뭐. 근데 왜 그동안 결혼을 안 했을까요? 그래서. 결혼을 왜안 했냐고요? 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나이가 막막 막 어리진 않잖아요 지금 막 어리진 않은데 진짜로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어? 이 남자는? 네, 네. 네. 알고 있는 상황은 안 했어요 총각이요? 네. 알고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안 했어요 그래, 둘이 오래 만난 거지. 오래 만난 지는 애매해요. 오래오래 만난 거야? 오래 안 지는 됐어. 안 지는 언 됐어? 남자는 뭐 일하고 뭐하고 쓰에 못했을 것 같고 여자는 다 놓친 것 같고. 음. 왜 놓친 거예요, 여자분? 왜못 참냐고? 음말못할 여자가. 다이 다 이유가 있겠지. 음, 따닥따닥하게 따다 뭐 집안일 생겼다던나 여자는 뭐 일이 집중할 수 없게 뭐가 만들어졌다거나 자꾸 상황이 음. 만들어진다고 뭐 그런 게 있겠지. 뭐 그렇지 약간 그래. 음. 음. 음. 그러면 은 누군지 말씀드릴. 게요 배우 음. 이서진이랑 이서진? 네. 그리고 여자는 정유이예요 음. 이게 사실은 음. 선생님께서 안상인 것 같다 했잖아요. 맞을 것 음. 같다 했잖아요. 음. 사실은 재미로 보는 궁합이었거든요. 음. <웃음> 연인이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가져온 이유는 음. 이사뭐 최근에 음. 미국에서 두 분이 같이 농구 경기를 음. 봤대요. 음. 볼 수도 음. 있지. 그리고 그렇지. 그 전부터 음. 계속 그두 분의 스캔들이 음. 엄청 많이 났어요. 음.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가져온 음.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 이 둘이 사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음..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가족 같다니까 너무 불안 친구 같다, 막아야겠잖아. 음. 그럼 친구성은 되게 잘 맞나? 잘 맞는 거지. 잘 맞는 건데. 음. 참 그렇다. 두분다 나이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한 살, 두살더 먹으면은 음. 그런 감정이 음. 나중에는 좀 음.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근데 이둘 사주를 보면 너무 편안해서 설레는 게 없어. 아. 감정이라는 게 설레어야 남자로 보이고 여자로 보이는 거잖아. 우리가 다 연애를 해봤잖아요? <웃음> 근데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나는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잘 모르겠어. 음. 뭐 진짜로. 음. 근데 여자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잘말못 하고 스폰서가 있었어? 이, 이 분. 음. 그 그니까 스폰서가 있었어? 그런, 음. 그런 얘기는 없었어. 음. 드러운 걸안 보려고 할 여자라서 늦게 늦게 간 거야. 음. 음. 이사진 씨도 결혼 지금 안 했거든요. 음. 근데 이사진 씨도. 진짜... 아, 그래서 한번 뻐그러진 거구나. 김정은 어? 음. 그래서 그랬구나 갔다 온거 아니야? 네, 그래서 아무튼 음. 근데 아무튼 음. 다, 다, 다 진짜 음, 이선 집안도 되게 음, 무조건아요얼어도 음. 잘생겼고 데 음. 아, 평생 안 할까요? 이 나이 엄청 많잖아 지금 음. 못할 거 같아 음. 만할거 같아 못하는 거안 하는 거에안 하는 거 같아 <웃음> 아. 왜냐면 아게 아쉬울 게 없는 것도 있지만 음. 가정상 그런 음. 아안할것 같아. 나 아무튼간에 응. 그래요. 네. 그럼 응, 여자분은 여자분은 앞으로 아, 할까요? 난는 여자분 나이가 더 많아서 갈것 같은데 더 많이 먹어서 음. 뭐 45시라던지 6시라던지 음.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간다던지 할 거고 여자가 남자친구가 없다는 거는 뻥이야 아따 응.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요? 음. <웃음> <웃음> 그 이번에 그 근데 나는 이 여자분은 자꾸 일본을 생각나 왜 그래 일본이야안할 응. 그부이 생각나, 아무튼. 이번에 그윤스테이등 아무튼 그거 윤여정씨 빼고 응. 또 해야 하는 모습은 멋진이네. 응. 뭐 하는데, 잘 되겠죠? 그전에도 잘 됐는데. 응, 잘 돼. 잘 된다, 이게. 어, 잘 근데 됐다. 이 사람은, 이 남자는 있잖아, 자기 사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음. 이렇게 연예인을 하는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그거 뭐야, 그거. 연열도? 아니 그거 뭐라 그래 얘가 저... 대표가 돼가지고 어어어어 되게... 어어. 그거 원래 더잘하고것 음. 같아 음. 괜찮아 사랑할 것같은 음. 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딱히 알